네, 10월 서울시교육청 화학 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은 뭐 가벼운 문제라서 툭툭툭떡 넘어갈게요. 1번. 뭐 제목 그대로 물을 분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분해하면 전기분해든 광분해든 하면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 나오니까. 따라서 두 번째 줄 끝에 산소 나왔다 했으니까 간은 수소가 돼버리겠지. 뭐. 그렇지? 그 내용이고. 25도 실기압에서 엔탈피 문제인데요. 그대로 풀면 돼요. 이대로. 흑연하고 산소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반응 엔탈피 개수 다 맞으니까 요값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음수니까 0보다 작고 생성 엔탈피는 원소에서 원소 맞죠? 원소 맞고 그리고 요 녀석 1몰 만들어야 되니까 개수도 1 맞죠? 그럼 요거 똑같이 화살표 방향 그대로 쓰시면 되고 리언도 맞죠. 다음에 흑연 이몰하고 산소 이몰 반응하면, 이거 1대1 반응인데, 이몰, 이몰이면, 애도 전체, 몇몰 생기지? 애도 이몰 생기거든? 그럼 이몰 생기니까 여기에 얼마? 곱하기 2 하시면 되고.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오죠? 2, 3, 6, 2, 9, 18, 7, 8, 8 나오겠네.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발열이잖아. 따라서, 따라서 7 8 8 k 로 줄의 열이 방출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다음. 2, 3주기 원소예요 그럼 2, 3주기 원소면 14족은 탄소와 규소가 있는데 이거 분산력밖에 없으니까 무극성 분자. 따라서 분산력이 작은 애가 탄소, 애가 규소가 되는 거지. 좀큰 거.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은 거고. 16족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는 수소결합을 하잖아. 따라서 끓는 점이 확 올라가는 이 녀석이 산소가 되고 그다음에 애는 황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기억보기 원자 번호는 X하고 W, W가 더 크니까 틀렸고 분자 사이의 인력은 바로 세로축과 끌는 점이에요. 끌는 점이 분자 사이의 인력이니까 Z하고 W, a 가더 크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 다음에 N은 황이니까 Y죠. 수소결합이 있다. 디귿도 맞죠. 오케이 예. 답은 니은하고 디귿. 다음 넘어갑시다. 문제에서 이게 몇 차인지 안 나왔는데, 이 실험 과정을 통해서 반응 차수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A를 두배 했거든? 농도를 두배 했더니, 속도가 네배된 걸로 봐서, 그렇지. 너는 2차구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 바로 풀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X 구하는 건데, 속도가 여섯 배 됐잖아? 그러면 A가 여섯 배 되면, 제곱 한개 여섯 배돼야 되니까, 농도는 얼마? 루트 6배. 따라서 루트, 어, 6a가 되는 거지. 뭐. 그렇지? 맞겠지? 루트 6 0 0 그래서 어은 틀렸고. 다음에 k값은 온도하고 총매에 따라서 총매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그럼 온도는 일정하다 했으니까 크다가 아니고 뭐 같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거 기억 하나밖에 없어. 됐죠? 다음. 에, 우리가 그 금속의 반응성이 큰건 양이온되면서 전자를 방출을 하거든. 그러면서 그 전자가 도선을 타고 이동을 하죠. 그래서 가에서 전자가 이렇게 나와 이동하는 걸로 봐서 X가 양이온된 거고 그래서 X가 Y보다 양이온되기 쉬운 거고 여기서는 Z가 나온 걸로 봐서 Z가 Y보다 양이온되기 쉬운 거지. 뭐. 그래서 기억보기는 이온화 경향은 요거 묻는 거예요. X가 Y보다 크다 됐고 나에선 Z가 양이온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환원되는 게 아니고 Z가 Z e 플러스로 산화되는 거지. 이에는 틀렸고. 다음에 가와 나에서 전자를 만들어내는 거기 전부 다 마이너스 극이거든. 그럼 N은 마이너스, N은 플러스 극. 그리고 A도 마이너스, A도 플러스 극. 그래서 Y는 전부 다 플러스 극이다 맞죠. 예, 네, 다음. 예, 요거 뭐 농도 개념만 좀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에 용질의 질량, 그 비를 나타낸 거고 몰랄 농도는 역시 용매, 물이죠. 안? 물의 질량과 용질의 몰수, 그 비를 나타낸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변수가 두 개야.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용질이거든. 따라서 물이나 용질이나 둘 중에 하나는 똑같이 맞추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용질을 쓰고 여기에 물의 양을 쓰면 전체 내가 어떻게 100g으로 맞추자고. 전체 100g이면 용질이 20g, 합쳐서 100대야 되니까 물은 80g. 전체 100이니까 용질 30g, 그리고 물은 합쳐서 100대야 되니까 70g. 따라서 2g에 8g, 3g에 7g 넣었다 시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우리가 몰랄 농도는 뭐야? 어 식이 물의 질량분에... 용질의 몰수가 몰랑도, 몰랄 농도잖아. 그럼 벌써 각 용액에 대해서 물의 질량 나와 있거든. 그러면 몰랄 농도에 물의 질량 곱하면 몰수 나오는 거네. 그럼 이거 물의 질량을 얼마 곱하시고 얘는 물의 질량을 얼마 칠 곱하시면 이게 a와 b의 몰수비거든. 그럼 몰수비가 이거하고 이건데 그 질량이 2하고 3 나온 거야. 그럼 a하고 b의 분자량 비교할 수 있는 거지 뭐. 화학 식량비 그럼 이거 슥슥 치워지고 애도 이렇게 치워지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B는 몇 대면? 2대 3 떨어지는 것이. 어디 있나? 예, 2번. 되지 않? 그래서 변수 처리 잘하시면 6번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요. 다음. 화학 반응식 나왔는데 정반응되면 전체 기체 개수는 플러스 1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그거 관계없는 거구나. 어쨌든 간에 속도 따지는 건데 음, 요거 재미있는 거 있네. 활성화 에너지가 애가 더 크대 총매를 넣었더니 더 크다는 거야. 그럼 반응이 잘안 되잖아. 무슨 총매? 부총매. 그래서 나는 틀린 거고. 그다음에 T1 온도는 어, 똑같은 총매 썼거든. 근데 T1하고 T2를 보니까 속도가 나왔는데 어, 속도가 v 어, 애가 더 크대요. 속도가 느려진 거야. 그럼 왜 속도가 느려졌겠어? 온도를 낮췄으니까. 따라서 T1이 T2보다 크다. 기억은 맞죠? 다음에 그러면 이거 온도 같은데 이거 부총매 썼잖아. 부총매 썼으니 속도는 더 느려지겠지? 그렇지? 따라서 V1이 V2보다 더 크고 그래서 V1이 최종 V3보다 크다. 이것은 맞죠? 그래서 그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온도와 총매에 대해서 물어본 게 요거 7번 다음 어, H2O하고 CO2 나왔는데요. 우리가 대충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 게 H2O잖아요. 가로축은 어, 가로축이 뭐였니? 어, 온도. 세로축은 압력. 그렇지? 그리고 CO2 같은 경우는 물빼고 나머지 죄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압력. 그냥 대충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음, 우리가 H2O 음, 뭐 있죠? 음. 위가 h 2 o 그 T1 잠깐만 이렇게 비교하라 했구나. T1에서는 c o 2아여게 T1이네요. 여기가 T1 그치? 고액기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어 n은 T1이 고체만 있답니다. 고체 삼중점보다 고체가 되려면 삼중점보다좀더 이렇게 낮아야 되겠죠. 여기가 T1 되는 것이 뭐 그치? 그 다음에 네. 음 T2 그리고 n은 T1에서 아 이렇게 봐야겠구나. 기체잖아 기체. 온도가 T1으로 같은데 온도가 T1으로 같은데 요렇게 비교하시면 어, P, P1이 아니고 P2가 되니까 기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요때 압력이 P1이었거든. 그럼 기체는 요쪽 라인이 기체니까 P2는 요 위치가 돼야 되겠네. P2. 따라서 P1하고 P2 비교하면 P1이 압력이 더 크죠. 됐죠? 자 그러면 물 같은 경우 음, T1, T2 로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T1, T2에서 압력이 P2거든요. 그런데 압력이 P2로 같을 때 T 고체에서 액체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체, 여기가 온도 T1 잡으면 액체, 여기가 T2 되겠죠. 그렇지? 따라서 T1보다 T2가 더 크다. T1보다 T2가 더 크다. 아, 이렇게 비교할 뻔했다. 이게 액끼리 비교하고 액끼리 비교해서. 그럼 이제 기억보기는, 자, 애 고액기였거든? 그런데 여기 t1인데, t1보다 t2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럼 무슨 상태예요, 여기는? 기체죠. 그래서 기억은 기체다. 이렇게 푸시는 거고. 그럼 기억보기, t1이 커, t2가 커. t2가 크니까 기억은 틀렸고. 그리고 p1이 더 크니까 ᄂ은 맞고,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 기체다. 맞죠. 그래서 ᄂ하고 ᄃ 되는 거지. 됐죠? 예, 네, 다음. 뭐 단위세포 모형 따지는 건데, 하나는 단순, 하나는 채심, 하나는 면심이래요. 면에 있으니까 얘가 면심이죠, 뭐. 그럼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 꼭지점이 8개니까 8 곱하기 8분의 1. 면에 있는 건 2분의 1 곱하기 6. 그러면 전체 몇 개? 4개 떨어질 거고. 그치? 그건. 다음에 X하고 Y인데, 애는 단위세포의 원자가 두개래 꼭지점만 보시면 8 곱하기 꼭 지점에 있는 게 원래 거의 8분의 1, 1 나와야 되거든. 근데 전체 2되려면 하나가 온전히 박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애가 최신 <웃음> 그럼면 애는 뭐 되는 거지? 단순. 그럼 단순은 꼭 지점밖에 없으니까 8 곱하기 8분의 1에서 얼마 1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a 하고 b, a 더하기 b는 얼마 5 되는 겁니다. 그래서 y, 아, x는 최신 밑방이고 a 더하기 b는 5다. 됐죠? 다음. 증기 압력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축은 온도로 하고, 세로축을 압력하면, 대충 그래프가면 이렇게 두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쓱 그려놓고, 누가 A인지 B인지 찾는 거예요. 근데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것중 하나가, P1에서 끓는 점 나왔어요. 쓱 해서 여기가 P1 합시다. 그럼 그때 끓는 점이, 요 온도, 요 온도인데, A가 B보다 높다 돼 있거든? 그럼 이게 A고 이게 B인 거지 뭐. 그럼 두개 찾았죠?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줄 T1에서 T1에서 A의 증기압력이 P1. 아, A의 증기압력이 P1일 때 그때 온도가 T1 이렇게 잡는 거고 그리고 온도 T1에서 B의 증기압력 좀 올라가야겠다. 여기쯤이겠네. 이 녀석이 P2다. 그럼 P1보다 P2가 더큰 거지. 뭐. 그럼 그거 첫 번째 줄알수 있고. 세 번째 줄. 그럼 P2, 여기에서 A의 끓는 점은 T2다. 아이씨,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럼 P2에서 A에 끓는 점이니까 요 지점이 T2가 되죠. 이게 P1보다 P2가 크고 T2가 T1보다 크다 이겁니다. 그럼 요것만 그리시면 되는 거니까 기억 보기. P1하고 P2 비교하면 P2가 더 크죠. 기억은 틀렸고. 요게 기억 보기. 니 T2가 T1보다 크다. 니은은 맞고. 다음에 T2에서 증기압력은 그게 A고요. B는 뭐어 올라가서 얘기좀 있겠죠. B. 따라서 a 보다 b가 더큰 거지. 그래서 d 것은 틀렸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가 되는 거야. 그 10번은 증기압 그래프 그려서 누군지 맞추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해스 음, 법칙 좀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합에너지인데, 우리 여러분들 결합에너지는 정의가 뭐냐하면 기체 상태 에서 그 화학 결합을 끊는 데 에너지야. 그런데 이 화학식을 보니 액체가 있으니까 이걸 치워줘야 되거든. 이걸 없애야지 결합 에너지 항목을 내가 쓸 수가 있거든. 따라서 여기에 2 e 곱하고 2 e 곱해서 치우려면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되죠. 뺀다는 건 뭐예요? 역반응.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도 얼마? 곱하기 2 e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화살표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두개를 더해주면 식 하나 나오는 거네. X-104. 그게 결론 이 녀석이 이거 되는 반응인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요 반응에서 기체, 기체, 기체니까 결합에너지 쓸 수가 있거든. 근데 결합에너지도 처음부터 다 하지 말고 H2O2는 애가 두 덩어리 있는 거고 H2O는 애가 두 덩어리 있으니까 OH, OH, D 곱하기 2니까 4개. OH, OH, 2 곱하기 2니까 4개. 이건 다 치워져 버리잖아. 그럼 남는 거뭐 있어? OO 단일 결합에는 끝이고. 그리고 여기 산소에 이중 결합 있잖아요. 요두 가지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결합 에너지로 엔탈피교할때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는 더해주고 OO 더해줘야죠. 그데 앞에 2 e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계속 곱하기 2해서 이거 더해 주시고. 그다음에 O2. N은 생성물이니까 빼줘야지. 개수 1이에요. 1이니까 그냥 빼주면 되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360 나오고, 마이너스 498이니까 이 녀석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360 빼면 138 떨어지지. 따라서 X는 얼마? 104 빼버리면 마이너스 3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됐죠? 그러니까 결합에너지는 아주 뭐 기본적인 건데, 기체 상태 분자, 기체 상태에서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할 만하죠. 그것도 한 다음. <웃음> 자 1차 반응이에요. 음 1차 반응이니까 반감기가 일정하겠지. 그래서 반감기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1리터에 3.2몰을 넣었어요. 그러면 몰 농도는 1분의 3.2, 3.2몰 농도. 그냥 몰수를 몰 농도로 쓰면 되겠다. 그렇지? 반감기부터 찾자고. 그런데 반감기도 반응물은 반, 그거의 반, 그거의반 감소하듯이 생성물도 생성물의 합도 반, 그리고 그다음 반, 반이니까 0부터 4까지 4 증가했지? 그러면 처음에 내가 4 증가하면 그다음엔2 증가하고 그다음에 1 증가하면 되거든. 그런데 4에서 7까지 얼마 증가했냐면 3 증가했다고. 이거 합. 따라서 아 티초가 반감기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따따따따따 해서여기까지는 반감기 두번 지난 거구나. 그거 할 수가 있죠. 그치? 자 그러면 티초가 반감기면 우리 몰 롱도 나왔는데 1리터니까 꽃패 버리면 그냥 이게 몰 수거든. 그치? 야 그러면 뭘할수 있냐 면 a가 처음에 3.2 있었어. 그런데 처음 T초 동안에 A가 반 사라지니까 사라진 A는 얼마? 1.6몰의 A가 사라졌고 대신에 4몰의 생성물이 생겼거든. 그럼 이게 바로 뭐야? A의 개수고 이게 생성물 개수합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은 16하고 4 8팔까요 8이 16, 8로 40, 2대 5가 떨어지고요. 그게 개수가 2대 5니까 A 개수 2야? 그럼 너는 개수합이 5야. 그래서 small b는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하고 C는 항상 몰수비가 4대1이다. 그거 알 수가 있죠. 그럼 기억. 이 e 반응의 반감기는 T이다 해결됐고, 그 다음에 small b는 4다, 니은도 해결됐고, 그럼 ET가 됐으면 반감기 두번 지난 거거든. 그럼 반감기 두번 지났을 때 A하고, <웃음> A하고 B의 양이니까, 자, A. 반감기 한번 지난 게 1.6. 또 지나면 얼마? 또반 줄었으니까 0.8이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B는 얼마 생겼죠? A가 얼마 줄었어요? 3.2에서 0.8로 음, 2.4 줄었지. 그러면 B는 2.4에 예. 개수가 2A4B니까 A보다 B가 개수가 두배더 크잖아. 그러면 생성된 B의 양은 오케이 곱하기 2 해주시면 되죠. 반응한 A의 곱하기 2배. 그러면 계산하면 8, 3, 24. N 는 B예요. 따라서 A보다 B가 3 곱하기 2. 몇 배? 6배 더 많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풀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 반감기 <웃음> 문제. 다음 갑니다. <웃음> 네, 이 문제는 요 음, 어, 아, 표형 상수, 표형 문제이구나. 그래서 표는 T, 온도가 T로 일정한데요. 강철 용기 가만하에 A와 B를 넣은 초기 상태래요. 게 초기 몰 농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는 농도 나왔고 질량 백분율 나왔거든. 이걸 가지고 몰수 비교하는 건데 어, 우리 백분율은 말 그대로 질량 비잖아요. 전체를 1 0으로 잡았을 때 B가 80g 있다 이거거든. 그럼 A는 몇 g 있겠어? 20g 있겠지 뭐. 그렇지? 20g. 그런데 이걸 내가 몰수로 바꿔야지 몰 농도든 뭐든 블라블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 하면 a 하나가 2b니까 e, 이걸 락 버리면 a 하나가 b 무게 두 배와 같다. 이것도 몇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b의 분자량 1이면 a의 분자량 2다. 이걸로 푸는 거죠. 그러면 아, a는 상대 질량이고 b는 상대 질량 1이니까 그럼 이것 0 치워서 2g 8g 있다 치면 a 몇개 있는 거야? 여기는 빨간색씩 하나 있으면 b는 1곱 1/8이니까 8개 있는 거지. 아 A보다 B가 몰수가 8배가 더 많아. 이거 뽑는 문제예요. 그럼 이걸 뽑으셨으면 이제 동일한 강철 용기니까 몰 농도 비도갈수 있죠? 따라서 이 왼쪽 L을 A 몰 농도 하면 B 몰 농도는 여기다 쓰면 A보다 A가 몰수가 8배니까 몰 농도도 8배거든. 따라서 얼마? 8 곱하면 2 떨어지는 거지. 됐 자, 그럼 몰 농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평형이 아니고 초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뭐 나왔냐 하면, 기역 가에서 B의 초기 농도는 이냐 해결됐고, 그럼 가에서 어떤 반응이 우세하냐? 반응지수 구하라 이거거든. 그럼 반응지수 구해버리면, 몰농도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B 몰농도 2의 제곱에 나누기. 밑에는 A 몰농도 0.25가 4분의 1이죠. 그럼 얼마? 16 떨어지거든. 그런데 K값이 18이니까, 아이고, 더 가야 되겠네. 따라서, 그렇죠. 정반응 우세. 그래서 역반응이 아니고 정반응 우세다. 이게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X만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이 X가 40이냐? 반응지수가 1일때 이게 40%냐인데 음, 이, 어, 그렇죠. 40으로 놓고 갑시다. 그래서 역산해서 40일 때 과연 2가 나오는지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B가 40g이면 A는 60g이거든. 오케이? 그럼 질량비가 6대 4니까 질량비가 6대 4. 그럼 몰수비 분자량이 2대 1이니까 몰수비는 2, 3은 6. 그다음에 1 곱하기 4는 4. 3대 4 떨어지죠. 따라서 A보다 B의 몰, 몰수가 3분의 4배니까 몰 농도도 이 녀석의 3분의 4배거든. 그럼 얼마 B 몰 농도? 3분의 4, 5, 2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걸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니까 B의 제곱이죠. 9분의 4 나누기. A는 2분의 1이니까 얼마 나오지? 9분의 8 떨어지니까 2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아 모르겠는데 40은 아니야. 이렇게 치우는 것지만 됐죠? 네. 이게 13번. 다음 넘어갑시다. 14번. 이게 미쳤나 보다. 패드에서. 쌤이 패드, 패드를 하나 샀는데 아, 나중에 기회되면 얘기해줄게요. 아, 이거 사지 마세요. 아, 정말 안 좋아. <웃음> 다음, 가는 약산이네. 약산, 약산 H A 수용액이고 거기에 N A A를 첨가한 용액인데 이온화 상수 나왔어요. 우리 약산의 이온화 상수는 기본식은 H A 분의 H 곱하기 A 마이너스. 만약에 이걸 약산만 있었다면 근사해서 c 분의 수소이온 농도의 제곱이 이거였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이온화 상수 나왔고 그리고 몰 농도 0.1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이거 나왔고 0.1 나왔으면 싹 넘어가면 수소이온 농도 제곱 나오죠. 그럼 수소이온 농도 제곱은 얼마? 4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승. 4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5 넣고 이거 마 0.1 넣고 넘겨버리면 되니까. 따라서 가에서 이 녀석은 4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승의 루트 씌우면 되니까 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이 맞지 뭐. 그러니까 여기 대입해서 풀라는 게 요거 대입해서 불러오는게키억이고자 약산에다가 이걸 섞으면 우와 0.1몰, 0.1몰 거의 1:1로 섞었네요. 어? 그럼 약산도 있고 A-도 있잖아. 무슨 용액이야? 약산도 있고 그 녀석의 음이온도 있으니까, 그렇지? 완충 용액 맞고. 그럼 완충 용액에선 pH가 잘안 변하거든. 잘안 변하는 것이 pH가 잘안 변하는 것이 같은 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결은 땡. 볼 것도 없네요, 그 암산되는 거. 이게 14번. 15번 갑니다. 증기압력 내림이에요. 증기압력이 아니고 증기압력 내림이니까 증기압력 내림은 용질의 몰분율이지. 용질의 몰분율 의미가 뭐야? 전체 몰수 중에서 용질이 이만큼 차지한다 이거거든. 따라서 이런 문제는 용질과 용매. 즉, 용질은 X라고 돼있죠? 그래서 용질 X와 그리고 용매 물에 몰수 비만 따지시면 돼요. 그 쌤이 이제 앞으로 왼쪽에는 용질 X에 몰수 쓰고 오른쪽은 물에 몰수 쓸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이거 쓱 그리시면 100, 어, 원래가 K였거든? 그럼 150분의 K니까 몰 분율이 150분의 1. 그 얘기는 네가 1 있으면 합쳐서 150이니까 물은 149 있으면 된다 이거고. 얘는 어 250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용질이 1 있으면 그렇죠? 물은 합쳐서 250되야 되니까 249가 있으면 된다 이 뜻이죠. 오케이. 그런데 실제는 1몰입니까? 아니죠. 0.1몰이죠. 그럼 여기에 죄다 0.1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이 과정에서 나 물만 집어넣었거든. 그럼 물만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는 애도 용지은 여전히 1일 거고 이제 계산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얼마 더 늘어났지? 149, 249니까 100 늘었네. 100. 실제는 0.1 곱해야 되잖아. 따라서 100이 늘었는데 실제는 0.1을 곱해줘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집어넣은 물은 1 0몰 그럼 이 과정에서 집어넣은 물은 5몰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물의 양 몰수잖아요. 그래서 A는 5 이렇게 나오는 거고. 됐지? 음, 이제 두 번째는 뭐 구하는 거지? X 구하는 거지, X. 그럼 여기서 5몰 o 어, 요걸로 합시다. <웃음> 5가 아니고 이제 50 넣은 걸로 치죠. 50 넣어서 49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99죠. 그러면, 몰분율 X는 전체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 그리고 K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분의 1K. 답은 4번 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이제 요것은, 몰분율은, 그러니까 이게 증기압력 내림이 몰 분율과 관련돼 있다는 그 사실을 한계하고 그리고 몰 분율은 용질과 용매의 몰수 비그 관계다. 그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15번이에요. 다음 갑니다. 자, 강철 용기 기체에 있습니다. 기체의 PV는 날때 그거 쓰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 PPTTVB 되어 v 있으니까 P1 두시고, V도 1 두시고, T도 1로 덮어버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몰수는 PV를 온도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N은 4분의 1 몰. 4분의 PV. 그치? 자, 그런데 분자량이 A가 b 의 2배라고 되어 있거든. 야, 분자량이 2대1이야. 근데 질량 같아. 분자량은 2대1인데 질량 같으면 몰수는 A가 2배 더 많은 거지. 그럼 제보다 애가 두배더 많으니까 애는 그렇지 2분의 1몰 그런데 애는 전체 몰수가 합쳐가지고 얼마 나오지? 2분의 PV 나누기 T 하면 되니까 그렇지 6분의 5 떨어지거든 그러면 c는 얼마 나와? 이게 6분의 3이지 6분의 3 그럼 6, 합쳐서 6분의 5 되려면 애는 6분의 2 그럼 6분의 2니까 얼마야? 3분의 1몰 그래서 A, B, C의 몰수 전부 다 구해줬죠. 이제 포기를 가면,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나는 6분의 5고, 다음에 가는 4분의 1이잖아. 그럼 6분의 5고 4분의 1이니까 몇대 몇이죠? 3배는 안 되네요. 그래서 기억은 땡. 다음에, 늬은. 나에서 B의 부분 압력이에요. 부분 압력은 이제, 어, 뭐, 어떻게 하지? 그 B의 부분 압력을 요식에서 nt 나누기 v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따라서 몰수가 얼마에 대입하고 부피는 v니까 1 대입하고 온도는 3t, 3 대입하고 그럼 p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우리가 몰 분율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몰 분율, 이번에몰 분율로 한번 해볼까요? 전체 압력은 2분의 5거든요. 그런데 B의 몰분율이자 몰수 B로 갑시다. 몰수 B는 몇 대면? 3대 2잖아. 그럼 3대 2니까 전체 5몰로 잡으면 B는 몇 몰? 3몰 있는 거지. 따라서 이게 부분합력이다. 그래서 2분의 3. 요렇게도 되고. 다음에 이귿 분자량 B. A하고 C가 질량 같아요. 그럼 질량 같은데 몰수비가 4분의 1, 3분의 1이니까 3대 4잖아. 몰 수비가 3대 4니까 분자량비는 얼마? 4대3 떨어지겠지, 맞죠? 오케이. 예,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네요. 고개 16번 이것도 매우 가벼운 문제. 다음 넘어갑니다. 자, 17번은 <웃음> 그 평형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뭐 개수 다 나왔으니까 정반응우세 하면 전체계 수율식 감소고 역반응으로 진행되면 일식 증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발열 반응이니까, 음, 온도가 높아질수록 K는 감소, 역반응 우세고, 그쵸?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 A하고 C가 0.1, 0.4 있었는데, C 있으니까 N은 역반응이 우세하잖아, 역반응. 역반응이 우세해서 평행에 도달했을 때, 몰분율이 3분의 1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몰분율을 가지고 A하고 C가, A, B, C가 각각 얼마씩 있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 C만 넣었으면 계산하기 편한데, 그치? 따라서, 이렇게 가자고. 음, 역반응 갈때 전체 몰수 변화가 플러스 1을 내가 플러스 N이라고 내가 쓸게요. 그럼 전체가 N이면 N 증가, 2N e 증가, 2N e 감소니까. 따라서 여기 고스란히 대입을 하면 전체 몰수는 A, C 앞서서 0.5였었거든. 그런데 전체는 플러스 N 증가한 거고 B는 2N e 증가한 거죠. 그렇지? 이거 풀면 3 넘어가면 6N. 6N이 A와 같기 때문에 6N은 이거니까 5N은 0.5 떨어질 거고 N은 얼마? 0.1 떨어지는 거네 그렇지? 0.1. 그래서 역반응해서 전체가 0.1 증가한 거야. 그럼 0.1 증가했으니까 왼쪽부터 순서대로 A, B, C를 써보면 A는 0.1, 0.1이니까 A는 0.2, B는 2배니까 0.2, C는 0.2 줄었으니까 0.2. 죄다 몰수가 다 같네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첫 번째 k 구할수있겠네 기억 K. K는 몰수로 쓰죠. 부피 1로 4 삭제되버리니까. 따라서 밑에는 A의 몰수 0.2. 그런데 B의 몰수의 제곱이고 C의 몰수 제곱인데 B, C가 몰수가 같으니까 삭제되버리잖아. 그래서 5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다음에 니은은 이젠 C만 넣었어. X 구하는 거거든. 그럼 C만 넣었더니 B의 몰 분율이 2면 딱딱 끊어서 B가 2몰이면 A는 1몰이고 그리고 C는 2몰 되겠죠 합쳐서 5몰 돼야 되니까 근데 실제는 이게 1몰 아닙니까 n몰 n몰 n몰 넣고 k값 때려 넣어서 k값 넣어서 n 구하시는 거지 뭐 그러면 쭉 연장해서 풀면 A의 몰수 n몰 B의 몰수는 2n인데 제곱이니까 치워지고 C의 몰수도 아차 2n 2N이니까 둘다 치워지잖아. 애랑 마찬가지로 치워지거든. 따라서 n 는 m 분의1 하고 그리고 부피는 2터니까2 곱하기 반응물 개수압 3에서 생성물 개수압 2 빼주면 1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N은 5분의 2니까 0.4 떨어지는 거야. 0.4. 그래서 여기는 몰수가 0.4. 너는 2N이니까 0.8. 너도 0.8. 그럼 다 다음은 얼마야? 1.6에 0.4니까 어 아니자. C. 아 원래 C가 얼마인지 묻는 거구나. 그럼 원래 C는 얼마였겠어? 어 A가 N몰 생겼으니까 C는 2N몰 사라진 거거든. 2N 사라져서 2N이니까 N은 4N 되는 거고 N이 0.4니까 1.6, 요 값이 X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X는 1.6, 해결됐지 않? 이것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정반응 오세야, 역반응 오세야인데 두 가지 였어 꼭지도 열었고 그다음에 온도도 높였으니까 끊어서 꼭지연 상황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고. 그럼 꼭지를 열면 디급보기는 여기 풀게요 A, B, C 순서대로. A는 전 지변몰이야. 0.1, 0.4니까 0.5. 다음에 아이구나 여기 있구나. 0.2지. 0.2에 0.4니까 0.6. 그다음에 B는 0.2에 0.8이니까 1. C도 0.2에 0.8이니까 1이거든. 그러니까 B하고 C는 같은 몰수야 그럼, 콕을 열, 콕을 열고, 된다. 콕을 열고,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이게 평형상태라고 하면, 두 개의 몰수가 같기 때문에, 몰농도도 같아야 돼. 그런데, 요렇게 해서, 온도, 온도는 빼고요, 부피가 변해버리잖아. 그럼 내가 이대로, 내가 K값, Q값을 계산을 하면, A는 0.6에 1승, 그렇지 그리고 BC는 몰수 같으니까, 애처럼 삭제. 그리고 부피는 3L니까 3의 1승. 따라서 이 값은 아 5네. 이 자체가 그냥 평형이네, 평형. 그렇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뭘 했냐면 온도 올렸거든. 그럼 내가 온도를 올리면 K값 감소라서 그렇지, 역반응 우세. 그럼 역반응이 좀더 우세하게 진행되니까 C의 양은 감소고 B의 양은 증가하겠지. 따라서 평형에서 몰 농도는 그렇지, B가 C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d 은 땡. 됐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하고 니연됩니다 이게 17번. 다음 넘어가요. 예, 이거 18번 문제. 그 약산이니까 식을 하나 쓰면 KA, 뭐 암기해야 되는 식. HA분의 A 위주로 쓸게요. A-고 마이너스 그리고 n 은 근사하게 되면 몰 농도에다가 수소이온농도의 제곱 이거잖아. 그런데 이게 주어진 자료가 뭐냐 하면 어, 수소이온농도 나왔고 그다음에 HA 분의 A가 아니고, 이거 역수, 역수, 이거 취한거라고 역수. 보기 좋게 좀 넘겨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A 마이너스 분의 HA 곱하기 이온나 상수가 수소이온 농도와 같다. 요 식인 거고, 그러니까 요 값이 Y 축 값인 거고, 이게 x 축 값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아이구야. 요래 비교를 들어가면, K 값은 같잖아, 이두 가지가. 그러면, 에요 지점보다 이 지점이 K는 같으니까 치우면 수가로축 수소이온 농도가 0.2에서 2로네배 됐잖아 얘가 네 배잖아 그럼 얘도 몇 배? 그렇지 네배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값에 네 배니까 A는 그렇지 4배 떨어지는 거고 얘는 거꾸로 가보자고 줄었으니까 따라서 요 녀석은 요 지점 요 지점은 K 값 같으니까 치우시고 그러면 몰 농도는 4분의 1, 수소이온농도가 4분의 1배 됐으니까. 그럼 애도 얼마? 4분의 1배. 그래서 C는 4분의 1B다. 그래서 이걸로 니은 복이 바로 풀리는 거야. B의 제곱은 두 개의 곱과 같잖아. 그렇지? 그러면 기억 H, B의 이온화 상수, 그거는 이걸로 푸는 건데 이온화 상수 요값 나왔지. 그렇지? 그리고 요값도 나와 있지. 얼마라고? 그럼 여기 수소 이온 농도로 나왔으니까 이걸로 음, 할까이 값으로 그럼 이 값으로 HA에 대해서 하나 쓰게 되면 Ka는 1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그거 수소 이온 농도가 0.5 2분의 1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b는 이거 역수잖아요, 그렇지? 어 그럼 넘기면 n은 b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그렇지? 따라서 뭐 나오겠어? 아 b는 요거에서 2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야. 그래서 B 하나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럼 내가 B만 구해내면 요 지점으로 HB, 기억보기 HB의 이온화 상수 구하면 HB의 이온화 상수는 수소이온 농도 2 쓰시고 그리고 요 지점은 그렇지 역수 취해야 되잖아. B분의 1 따라서 2 곱하기 10에 역수만 취하 잠깐만 B분의 1. 아, 이게 5승이지, 쏘리, 플러스 5승. 그럼 역수 취하면 10에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다가 맞죠. 디급보기는 0.1 몰농도 NA, B인데 우리 NA는 가수분해 하나니까 지워버리면 B 마이너스. 따라서 디급보기는 B 마이너스 때문에 염기성을 띄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염기성이니까 애를 B로 바꾸면 애는 OH로 쓰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 녀석의 o h 의 농도는 뭐예요? KB에다가 KB는 곱해서 10에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승이고 몰 농도 0.1 나왔잖아. 10에 마이너스 1승이고 거기에 루트 씌운 거잖아. 따라서 얼마 나오니? 2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나오고. 그렇지? 그러면 저기서 pH가 9보다 작냐는 거꾸로 얘기하면 pOH는 합쳐서 14 나와야 되니까 5보다 크냐 이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pOH가 5보다 크다는 건 OH의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5승보다 마이너스로 그니까 부호를 바꾸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냐? 이 질문이니까. 맞는 말이지. 2분의 1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따라서 이것도 맞는 말. 오케이? 요게 18번입니다. 됐죠? 예. 다음 넘어갑시다. 반응 속도인데 1차잖아요, 1차. 그럼 빨리 반감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 근데 주어진 자료가, 첫 줄은 A의 몰분율이 나왔어. A의 몰분율. 2 a 가 B 되는 반응이거든? 그럼 이제 이거 한번 가면, 왼쪽에는 A를 쓰고, 오른쪽엔 B를 쓸게요. 몰수를. 따라서 A가 2몰이 있으면, B는 5몰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애초에는, 애초에는, AB, 이렇게 쓸까? 응. 어, B가 5몰 생겼잖아. B가 5몰 생겼다는 건 A가 10몰, 아, 5몰 에는데 3몰이죠. B가 3몰 생겼다는 건 A가 6몰 사라졌다 이거거든. 6몰 사라져서 2몰 됐으니까 애초 A는 8몰이었다 이거예요. 이야, 8몰이 2몰 됐어. 그럼 반감기 몇번 지난 거야? 두번 지난 거지? 아, T1은 반감기 두번 지난 녀석이야. 반감기 두 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X 구하려면 N은 방경기 얼마 지났는지 이걸로 풀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전체 온도 같죠? 부피 같죠? 광철용기. 그러면 전체 기체의 압력이라는 건 전체 몰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N은 전체 몰수를 내가 얼마로 잡았지? 2, 3, 5로 잡았잖아? 5로 잡자고요. 그럼 전부 다4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N은 9로 잡자고요. 9, 전체 몰 아니다. 4 곱해야 되니까. 얼마지? 9가 아니고, 예, 4.5가 되는 거지. 4.5. 자, 그러면 애초에 여기는 얼마? 8이잖아요, 8. 그럼 P는 구할 수 있죠. 자, 8몰인데, 실제는 내가 압력은 그 몰수를 4로 나눠야지 압력 나온다 했으니까, 나누기 4한게 P 되는 거지. 그래서 P는, 여기다 씁시다. P분의 X. 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가 반감기가 두번 지났거든. 반감기가 두번 지나서 전체가 3준 거야. 그럼 전체가 3이 줄라면 반감기 두번 지나면 처음하고 반 그리고 반이니까 2 줄고 1 줄은 거지. 아, 첫 번째 반감기 지나면 전체 2 빼면 되고 그다음 반감기는 1 빼면 되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5인데 4.5니까 얼마 빠졌어? 0.5 빠졌잖아. 아, 0.5 빠졌네. 또 이거의 반이네. 그럼 여기는 반감기 한번더 지난 거야. 그럼 반감기 한번더 지났으니까 A는 딱 원래 거에 반 되면 되잖아. 반이니까 1될 거고. 그러면 B는 A가 1 사라지면 B는 0.5 생기니까 3.5 되는 것이. 따라서 X는 얼마 나오지? 전체 몰수 4.5분의 A의 몰분율이니까 1이거든. 그렇지? 따라서 X는 4.5분의 1. 계산하면 9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거 이게 19번. 간단하지만 다음 넘어갑니다. 20번. 자, 20번이요. 음, PV, 온도가 나중에 바뀌었으니까 2T로 바뀌었으니까 처음 온도 t 를 1로 갈게요. 초기 온도가 1이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를 2로 올렸다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이, 몰수는 PV 나누기 T 해가지고 몰수를 구할 건데, 뭐 N은 X몰이죠. 아니? 그렇지? N은 2몰이 있는 거고, 1 곱하기 V니까 V몰이 있죠 뭐. 자,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 면 꼭지 기억을 열어서 두 개를 반응을 시켰어. 그래서 반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꼭지를 닫은 다음에, 이두 개를 열어서 다시 반응을 시켰다는 건, 요렇게 반응했을 때 B를 넣어서 추가 반응이 됐다는 건 그렇죠. A가 남아있었다 이거지. 따라서 초기 과정에서는 A가 다 사라진 거야, B가. 그런데 기게나 과정인데 나에서 부분 압력 나왔거든. 야, 이게 이 문제가 좀 편한 게 압력 3분의 1하고 나왔지, 대입할 수 있고. 꼭지 연 상태니까 두개 섞으면 전체 부피 나왔지, 2L 대입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나왔어? 그렇지, 부피, 온도 1 대입하면 되잖아. 즉, 여기에서 바로 C의 몰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쌤이 A, B, C를 지금부터 개수를 순서대로 쓸 건데, 처음에 이게 X 있었고, a 가 E가 있었다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반응을 시켰더니 B가 다 사라졌어. B 다 사라졌는데 C의 부품 압력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3분의 2. 그리고 부피는 얼마? 2잖아. 그럼 C가 얼마 생겼어? 나가정에서. 3분의 4가 생긴 거야. C가 3분의 4. 애는 모르고, 애는 다 사라지고 없지, 이제그렇지 없고, 애는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요게 바로 B에 변하고 C에 변하니까 이게 바로 뭐지? B와 C의 계수비잖아 따라서 얼마 나와? 넘어가면. 3대 2 떨어지지. 그래서 요걸로 바로 B는 구할 수 있어. 좀 편하게 해놨어. 우리가 앞쪽 다른 문제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안 나오게 해놨거든. 밑에서 막 풀어서 올라와야지 풀리게 돼 있거든? 근데 얘는 여기서 일단 요두 개는 뽑아놓은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기만 하면 돼. 이 상태로 그대로 한게 아니고 꼭지를 닫았거든. 닫았으면 기체가 좌우로 나뉘어지는데 부피가 1리터 1L, 1리터로 같으니까 그렇지, 1대 1로 나뉘어지겠지 뭐. 따라서 C는 자 닫은 후에 가운데 용기에는 C가 3분의 2 있고 A는 반응하고 남은 거에 또 이게 얼마 있겠죠. 그렇지? 그걸 내가 X로 표현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X로 만약에 표현을 한번 하면, B가 2개 사라졌잖아. 3분의 2배. 그럼 A도 3분의 2 사라지니까, X-3분의 2. 그리고 그거에 반하면 2분의 1X-3분의 1. 근데 좀 복잡해 보이니까 잠깐 놔두자고. 오케 우리 가 이제 마지막에서 기체 문제 풀때 처음부터 변수 다안 썼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에서 B를 넣었는데, 내가 V만큼 집어 넣었거든요. 그리고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B의 부분 압력 있는 걸 보니, A가 이때는 다 사라진 거예요. 아까 그 x로 표현된 거 있죠? 그게 다 사라진 거죠. 그런데 이 여기서는요, 전 피스톤이니까 전체 압력이 일기압으로 일정한 거야. 따라서 B, C가 남았는데 B의 부분 압력이 3분의 1이면 C의 부분 압력은 3분의 2거든. 그렇지? 따라서 이걸 A가 다 사라졌으면 V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게 다 사라져서 또 x로 복잡한 식이 나오는 것 같아. 따라서 다 과정에서는 내가 뭘쓸 거냐 하면 B의 부분 압력이 3분의 1, C의 부분 압력이 3분의 2에서 네가 N몰이야. 그럼 너는 2N몰이야. 이렇게 하나 해놓고 N하고 2N 요거 구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 한번 구해보자고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쓸수 있는 것이 B의 변화, C의 변화가 몇대 몇? 개수비 3대 2 하나 쓸수 있겠지? 그럼 B는 줄었으니까 B 얼마 변했어? V-N C는 늘었으니까 여기서 이거 빼야지. 따라서 2N-3분의 2 그럼 이게 B의 몰수 변하고 이게 C의 몰수 변하는데 그 B가 3대 2거든. 따라서 여기에 2를 곱하고 여기에 3을 곱하면 같다 해서 V하고 N식이 하나 나와버리겠네. 그럼 요거쓱 지워지고 2, e, 이 e 지워지잖아. 그렇지? 따라서 V-N은 3 곱하면 3N 1, 3, 3 지워지니까 따라서 V는 4N 1이다, 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온도를 올렸거든요. 그러면 온도는 2로 넣으시고 부피는 여기 부피가 V 더하기 1이야. 그럼 저기도 1L 있으니까 전체 부피는 V 더하기 2. 그리고 전체 압력은 1이니까 몰수가 할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이거 전체 몰수가 몇 N이야? 3N이거든. 그럼 여기에 대입해서 내가 그걸 풀면 압력은 1, 부피는 V 더하기 1의 옆에 1이니까 V 더하기 2리터. 그리고 온도는 2로 올렸잖아요. 그렇지? 그럼 뭐 나와? 6n 나오니까 이걸 어, V는 6n. 요거 넘어가면 빼기 2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걸 싹 풀면 4n 넘어가면 어, 이게 n. 2 넘어가면 1 떨어지니까 아 n은 0.5. 그래서 이게 0.5야. 0.5. 마지막 V만 구하면 되죠? 합시다. 2 n 1이니까 N은 얼마 나오지? 2. 따라서 V는 얼마? 1 떨어지는 거지. 나머지 X까지 전부 다풀 수가 있어. 따라서 small b는 3이고 V는 1 떨어지니까 v, B 곱하기 V는 3이다.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이게 20번. 네,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해서 서울시 교육청 화학 2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